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파피리스라는 그로아예요. 파피리스는 나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패시며 이벤트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을 이용해서 골드로 구매해야 하며 매물이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구하는 건 쉬워요. 파피리스를 소환하면 반짝거리는 가루를 뿜뿜하며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파피리스의 의형은 나비보단 나방에 가깝게 생긴 것 같아요. 파피리스를 소환하고 움직이면 뒤쪽으로 보라색 가루가 남아있게 돼요. 그로아 중에 이펙트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되는 편이에요. 그로아는 고유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요. 파피리스의 경우는 3초동안 해피율 30%를 향상시키는 버프를 걸어주며 쿨타임은 1분 30초에요. 그리고 그로아 스킬을 사용하면 캐릭터의 황금빛으로 반짝거리는 이펙트가 나타나요. 사실 스킬만 두고 봤을 땐 파피리스의 활용도는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마법에게는 해피라는 개념이 없어서 캔닛에 받는 키의 30% 감소를 사용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해요. 그렇게 구린 걸왜 소개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그로아를 구하는 비용에 비하면 파피리스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촬영하는 기준으로 경매장 시세가 150골드 정도 하네요. 캔닛을 구하기 위해 팔루스의 결정 200개 혹은 루루 딱지 2,000개를 모으기 전까지 사용하기에 좋다고 생각돼요. 그로아를 한 마리라도 꼭 데리고 다녀야 하는 이유는 구슬을 장착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슬은 루루 상점을 통해서 캐시로 구매가 가능하며 수집구슬의 경우 사냥할 때 대신 아이템을 주워주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고 좋아요. 또한 사용한 수집구슬을 다른 그로아에게 장착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피리스를 사용하다가 다른 그로아를 구하면 옮기는 것도 할수 있어요. 파피리스 두 마리를 분양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아이템 수령은 하재 서버 동대 캐릭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다른 서버 또는 세력이라면 경매장을 통해서 옮겨야 할 거예요. 새벽시간에 낮은 가격으로 아이템을 등록하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구매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정원서버의 경우 경매장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방식은 8월 18일까지 참여한 댓글 중 추첨기를 이용해서 선정할 예정이며 만일 2명 미만일 경우에는 이후 선착순으로 드릴게요. t h í